연수당입니다 선생님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오늘 엄청 오네요 겨울 같아요 이제 아, 이제 겨울, 겨울 느낌 겨울. 나 어. 아, 연말 아니. 느낌도 나고 아, 눈 오니까 <웃음> 막, 눈 오니까 눈 오면은 뭔가 신령들도 뭔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근데 아기 시절은 좋아하긴 해요 <웃음> 아무래도 아, 그걸, <웃음> 응. 어, 확실히. 응. 사람 마음에는 별로 안 좋은데 네. <웃음> 어, 길미끄럽고 더럽고 그런데 <웃음> 뭔가 이제 하, 하늘에서 내리는 거 보면 뭔가 이제 네. <웃음> 감흥을 하려고 하죠, 음, 아무래도. 음, 선생님, 느낌이 좀 다르지. 좋아해요, 눈? 눈이요?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눈 좋아하잖아요. 근데 커가고 나이 드니까 눈이 그렇게 감성적이게 없어졌어. <웃음> 감성적이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요? <웃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어, 다음 그쵸, 다음 주.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예수 찬양할 것도 아니고. <웃음> 근데 그 전에 동지가 있어요. 아, 음 동지파축 쓰고, 이제, 아. 한해 애군 액살 잘 물려가셨고, 앞으로도 올, 다가오는 한해더 편안하게 지내달라고 도 인사드려야죠. 네. 그런 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사주를 한분 가져왔는데. 네. 자, 불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 네. 81년 신유생작기자 이분의 사주를 좀 둘러보고 이분의 기운을 좀 보자면 일단 굉장히 빛이 납니다 빛이 나고 주목을 받아야 될 사주고 뭐 입이 되고 꽃이 되라는 그런 사주예요 뭔가 하더라도 자기가 주목을 받는 그리고 관심이 가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이제 우리가 뭐, 연예인이라 치면 파파라치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생활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고 그리고, 이분이 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다면 깨져야 되고요. 아, 일부 종사를 못 합니다. 일부 종사라는 건 결혼 유지가 잘안 되는 분들. 그리고, 왜냐면 만인 간에 꽃이 되고 잎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인의 연인이 돼야 되는 거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음,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사빠라고 하잖아요. <웃음> 금사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성향이. 왜냐하면 사람을 봤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부각되어, 돼서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봐더라도, 왜, 저 사람이 알,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요 이런, 이분 같은 경우는 금방 그 사람의 장점 뭐 자기가 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기 때문에 어떤애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 운으로 치자면 좀 많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음, 음. 지금도 옆에도 있어어 있죠 있죠. 아, 있어요. 있어요. 음... 항상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공백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이성훈이 이 사람 끝나면 저 사람이 대기, 네. 뭐, 대기 타듯이 네. 계속 있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게더 많아 보여요. 음, 성격은 좀, 어떨까요? 성격은 굉장히 쾌활합니다. 아, 쾌활 어, 소탈, 소타하고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뭐랄까, 통큰 사람들을 왜, 뭐라 그래, 좀, 걸걸하다고 해야되나? <웃음> 그러니까 목소리가 걸걸한게 아니라 어떤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 쿨하죠 어, 왜냐면 하 자기가 뭐 이렇게 내숭이나 어떤 소신이나 이렇게 숨기질 않아요 네네. 어느 자리에서나 그냥 편안해요 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따로 포장을 하진 않아 아야. 그냥 외관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겠지만 그 사적인 개인적인 성향 자체는 굉장히 소탈하고 쾌활합니다 올해는 좀 어땠을까요? 올해는 음 뭔가 이제 자수가 아닌 자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부각이 되진 않는데 올해 넘어가면서 왜냐면 이분이 올해 이민년의 신유생들이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에요 해운년에 그래서 내가 좀 조심도 하고 뭔가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좀 거들어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고 네. 어떤 이제. 시작점보다는 어떤 마무리나 아니면 중간 정도로 이제 멈춰라. 멈추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올해 기운을 타고 넘어가면서 내년에는 어떤 이제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이름을 알린다거나 시작을 한다거나 자꾸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마주칠 그런 일들이 좀 많죠. 일적인 면에서는 뭐 그러면 조금. 어떤 좀 커리어가 있는 분이시요 네, 뭐좀지혜가 있어 보이고 인지도가 좀 있어 보이는 분, 많이, 많이, 많이, 어, 많이 유명한 사람, 어, 그렇죠, 많이 유명하신 분. 그리고 이렇게 여자분이에요. 네. 되게 막꽃 같은 게 보여요. 음. 그만큼 이쁘다는 거겠지. 아, 어, 이 생년월일 딱 적고 보는데 뭔가 이게 확 살짝 핀꽃 있잖아요. 음. 어머, 꽃이 좀 보여요. 음. 그니까 그러니까 또... 주목 받을 수밖에 우리가 꽃을 보면 예쁘잖아. 눈이 네. 가잖아요. 근데 어. 그쵸,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자리를 잘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유지는 해요. 유지는 해. 이렇게 유... 뭔가 자기 때문에 구설이 올랐다거나 그러면 음. 잠깐 음.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이제 텀을 좀잘 활용하시는 분 같아요. 아, 그런 걸잘 활용하면. 네 또... 네. 그렇죠. 근데 뭐더잘될 거라고 더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웃음> 계속 명성이 이어온 걸로 좀 보이는데. 어, 뭐 빠져 그런 분이 진짜. 음. 이분은 있구나. 첫 이게 나오면서부터 주목도 받았고요. 그때서부터 막 승승장구예요. 앞으로도 더. 앞으로도 더. 어. 앞으로도 더 계속 사람들 앞에 비춰질 거고 알려질 거고. 음. 아... 근데 남자 관계나 이런 이성 관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뭐 지저분한 건 아닌데 많아. 본인이 좋아해서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쿵짝이 잘 맞는 거죠. 아, 응. 여러 방면. 그렇죠. 응. 그런 게. 응. 내가 호감 호감을 표시했어. 그러면 어 오케이 음, 이러면서 이제 완전 음. 소통을 잘하는. <웃음> 무슨 말씀이죠? 네네.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응. 이번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엄청 유명한 배우, 여자 배우예요 아, 여배우예요? 네, 어. 송혜균 씨 아, 진짜? 헤이 네. 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갔다 왔 송혜균 씨하고 어. 그 어. 진짜 이 송혜균 씨가 그뭐 루머든 뭐든 아무튼 맞아 많아 보면은 정말 많았어요. 그 근데 아닌 땐 굴두개 연기 안 난다. <웃음> 남자 배우랑 그런 게 진짜 많았는데. 진짜 우리 대중들이 다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작품만 했다면 스캔들의 연인 관계가 발전이 되고 굉장히 근데, 근데 그게 그, 되게 그, 뭐지 중요하게 남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같아 공인이지만. 아. 그런 와중에 아무튼 송중기씨 진짜 탑배우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세, 했잖아요 그렇죠 세기의 결혼식이었다가 세기의 이혼이었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송혜교씨 과연 다시 또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한다 아 진짜요? 다시 한다 만약에 한다면 음. 지금 아무튼 마흔살인가요? 마흔하나 마흔 둘뭐그 정도 됐는데 그러면 마흔살 안에 응 음, 나는 마흔다섯 봐요 응 음, 마흔다섯 어. 봐요 근데 이게 재혼을 한다고 해도 또이 결혼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는 의문이에요 씨 본인 때문에 그런거요 아무래도 음... 끼가 많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탑스타의 탑배우 탑자리에 계속 유지하는 것도 분명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음. 음... 참, 진짜 차의 아, 가정만 유지하면 정말 음... 좋을텐데 그쵸 근데 음... 이게 그니까 러 보통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면 저 가정을 잘 이루고 잘 꾸려 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표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니까 러 여러 뭔가 면사포를 우리가 몇번 쓴다고 소위 말을 해요. 네네. 결혼을 몇 번씩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의지도 있겠지만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결혼을 몇 번씩 해야지 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네네. 살다 보니 자기 팔자가. 자기 사주가 태어갖고 태어난 기운 자체가 그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만약에 결혼하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 근데 염려는 됩니다. <웃음> 일정이면 조금만.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오늘이 12월 음. 15일인데. 네. 12월 30일에 더 글로리라는 음. 드라마가 나와요? 아, 네, 네, 네. 송혜교 씨의 넷플릭스 드라마 아마 처음 하시는 것 거예요. 그래서 그쵸. 사람들이 뭐 주목도 많이 하겠지. 네.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이슈머리가좀 될까요? 이슈머리는 처음에는 됩니다. 왜냐면 송혜교란 자체가 네네네. 거의 흥행 수표잖아요. 드라마가 망한 게 없어. 근데 네.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송혜씨 얘기하는데 좀 그렇지만 전지현씨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분도 드라마면 드라마 뭐 영화면 영화 거의 대부분의 다작품으로 했을 때 탑이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지리산 드라마 아시죠? 어. 전지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가 그렇게 유명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 폭망했다. 이슈만 됐죠? 이슈만 되고, 이제 드라마 흥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비슷하게 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성애교라는, 아무튼, 이름... 이름으로 가야 하지만, 어떤 작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 어려워. 어렵게 느껴져요. 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음, 저도 본지어 예고편도 뭐, 요즘에 뭐, 하긴 하더만은. 전 tv를 잘안 봐서 네, 네. 어. 그러면 은 연기활동은 좀 언제까지 할까요? 연기활동은 자기가 심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웃음> 왜냐면 셀럽으로 여기저기 불려가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송혜교씨가 그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어도 할수 많이 먹어도 지금 이제 마흔이잖아요 나는 한 50대 초반까지도 어. 한 향후 10년 15년은 봐요 이게 꾸준히 뭐한해몇 작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계속 간간이 계속 좀 나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쉽게 연예계 생활 접지는 못해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분은 항상 구설십이죠 뭐 구설십이고 그리고 이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라서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때 신에서 말씀하시기를 송혜교 씨가 지금 내년 후년 43에서 44시면 어떤 문서가 들어온대요 문서라면 뭐 자기 집 문서가 될수 있고 땅 문서가 어떤 재산 목록에 플러스 되는 문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자기가 가지고 가려면 자기 기운을 좀 많이 정화도 시켜야 되고 네.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나서 문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 그 부분만 좀조심하네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왜냐면 이분들은 구설이나시비가수면 위로 올라와도 한 시즌이고 이슈화되면 끝나고 근데 그 꼬리표는 주홍구시처럼 계속 따라가긴 하죠 음... 하지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송혜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 그럼요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이쁘고 봐야 돼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배우 중에 진짜 예쁜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예쁜 사람이요? 네, 김혜수 어, 예쁜데 매력이 있어 너무 멋있잖아요아 진짜요? 어. 김혜수씨 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 <웃음> 언젠가, 어, 언젠가 꼭 같아요. 언젠가 꼭꼭 네. 보고 싶어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